안녕하세요. 감상허스 이재원 과장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경기도 용인시 어,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에코타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어, 여기는 지금 1차가 다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요. 이번에 지어진 거는 2차입니다. 2차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3 0평형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오늘 촬영한 세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35평형으로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어 빌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용인 이쪽 주변에는 이제 넓은 집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사이즈도 굉장히 넓고 방도 지금 룸이 총 4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죽 구성원이 좀 많으시거나 넓은 집 찾으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또 추천을 드리는 곳이고요. 어, 지금 위치 같은 경우에는 고림동에 위치를 하였기 때문에 어, 많이들 선호하시는 지역으로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빨리 전화 주시면 좋은 세대 선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